역시 안 좋아하는 거 뭔지 물어봐도 돼 프랑스 파리에서 공하고 있는 첼리스트 송민재라고 합니다. 공부 안 하고 있는 체리스트 곽진규입니다. 와. 첫편 맞게 준비 많이 했는데 조명을 켜주세요. 우. 무대를 뒤집어 넣으셨다. <웃음> <웃음> 흥히 말해서 가둬놓고 연주만 시키고 싶다에 그거를 <웃음> 이분은 저번에 재즈 매니하셨는데 사실 본업이 <웃음> 클래식 전공이셔. 샤워와 첼로 좋아 보 되게 관심 많다고. 역시 안 좋아하는 아, 거 뭔지 물어봐도 아, 돼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 상품 있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그럼 저희 무슨 곡을 듣고 싶으세요? 저 개인적으로는 나이트클럽 1글 앵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잠깐 해보세요. 거기까지 할까요 저희가 모르겠어요. <웃음> 해볼까요? Okay. 해볼게요 이거. 그 다음에 뭐지? 그럼 혹시 피아졸라 이런 걸 조금 더 부탁드려면 되요? 뭐..뭐가 있지? 피아졸라 하면 이제 화려한 리베르탱고를.. 어휴 되게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? 뭐지? 전, 전 애드레브도 게요 <웃음> 나 기억 안나 <웃음> 이건 아니 나는 내가 이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신기했어 <웃음> 제가 이제 미클리 하는 친구들을 보면 슈베르트 아르페이션을 많이 하는 걸 들었었는데 혹시 그분을 조금 가능하세요? 한 16마디 정도밖에 기억이 안나 16마디라도 뭐라도 해보죠 뭐할볼까 무서워하는 기이 <웃음> 대단한데? <웃음> 아,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<웃음> 아, 그럼 저는 나가도 돼? 아, 아 그건 안 돼. <웃음> 피아노 녹턴을 아, 네. 기타로 편곡해서 많이. 아 어, 그거 많이 하는 줄은 몰랐는데 음, 그 제가 연주하기 했었는데. <웃음> 아 알겠습니다. 이거 근데 안 친지가 오래돼가지고. 사기잖아. <웃음> 아니. 그는 아이,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어. 말하면 나올 때까지 될 때까지 노력이 있으니까 <웃음> 네. 저희가 아니, 우연찮게 아주 <웃음> 음, 음. 우연찮게 제가 이제 연주했 <웃음> <웃음> 아, 스토카거 없어요? 진짜 아는 거는 사 아, 아, 피아줄라. 아 비, 비발디? 어느 계좌를 원하세요? 50% 이 제가 할수있는 아, 그중에 그 잘걸르셔야 돼. 니이 <웃음> 아, <이거 새끼> 뭐야 <웃음> <웃음> 방금 진짜 여은 없지 않았어 <웃음> <웃음> 제가 다음으로 요청한 게 좋지만 카페 회사 성봉이라는 기타를 하신 분이, 누, 분이 누가 하셨죠? 근데 이걸 혹시 첼로랑도 같이 그건 <웃음> 힘든데 <웃음> 그럼 제가 플루 파트를 하는 거죠? 아. 오케 <웃음> <웃음> 어... 아니 악보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솔직히? 아, 아, 아.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즈의 발음을 하셨아그 재즈란 말이죠? 출바뜨비드만 방금 발음 약간 <웃음> 위험했는데? <웃음> 전통 재즈는 제가 연주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, 보사노바냐 아니면 프렌치 스타일의 저는 그러면 프렌치 스타일의 알겠습니다 기타 솔로라부탁드려요아그 아, 애석한 건가요? 네. <웃음> <웃음> 기타 하면 이, 이게 근데 항상 이 마지막 코드를 어? 치기 전에 박수가 나는요마지 첼로 첼수가나요 첼로 첼로 솔로 듣고 싶은 거 없어요? 첼로 솔로 듣고 싶은 거 이것 봐! 이렇게 물어보면 안 떠오른다니까 그프레리드프일드 1번 일 1번 프레리드 여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되게 되게 편안하셨죠? 그분. 저희 이제 머릿 속에서 네. 나오생 소리 다 나왔어. 아 네. 다행이네요. 정말. <웃음> 정말 정말 다행. 가셔도 좋으니까. 전해 주세요. 결계 틀어드리겠습니다. 아 여기 결계 결계 결계였어요. 아까 아, 아, 처음에 무슨 얘기하는지 사실 몰랐어. 결계가 사라졌으면 저희도 막 옛날, 그 옛날 왜 방송에서 이렇게 야 하면 사라져 내가 사라져볼게. 얍! 안 야. 안